진도 주민자치센터가, 이게 진도 군청이 아닌데, 이야. 이게 달랑한 곳 있는 모양이지. 엄청 큰데. 그러니까. 아, 동사무소가 아니고, 읍사무소 개념에. 어, 어, 어, 어, 어. 양꼬치, 중국인들도 별로 안 오는데, 양꼬치는. 그.. 하나 차리라 밀어붙겠어 세원식당 자 진도 사거리로 다시 왔네요 하고 있습니다 인사 지를게 레 외제차도 보이네요 주오이렌기 오이렌디 데 아, 소주국은 이제 <웃음> 아 아주 곰탕 곰탕 어? 저 돼지 머리 눌린 거 이런 거 파는가? 어디 어디? 머리. 검, 아, 고. 소 머리. 아, 소 머리 눌린 거. 계속 <웃음> 소기네 아니 그냥 한번 쭉 가려본 거지 뭐. 사회상까지 보면. 자, 피아노 모텔 유명하다고 합니다. 낚시만 내려봤다. 제 낚시방만 내고 진도 낚시, 김밥 나라. 야, 근데 차들이 좀 많아졌어, 아까보다. 퇴근 시간 되가는데. 예. 아까 는래 했는데. 아니, 나 주고는 참을 갖고 전합 어딘데, 여기야. 대북 쪽 간데. 명랑핫도그가 진도에도 들어와 있네. 인뭐그 뭐,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뭐 핫도그 만들고 싶어요. 그래, 뭐 쫄깃쫄깃하게 맛있다 계속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.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옛날에. 네, 네, 네. 아니, 나주곰탕은 곰탕만 파는 거 아니야? 다른 건안 팔고. 어, 아유, 저 위에까지 갔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저 위에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술에 겠지 거의 다 돌아봤네요 진도 메인 30도 지금 다 돌아봤네요 메인 시내를 거의 다돌아봤어 메인 시내를 음, 음. 나주곰탕 어, 그거 하나시켜 갖고 그러면 마세요. 이 아. 아, 막리가 없구나. 나주곰탕 이 체인입니까? 여러분 진도곰탕집이 더 하면 더 유명할 건데. 아, 나주곰탕. 아니, 어차피 체인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진도의 특산품은 김... 미역... 뭐라고요? 미역 되겠습니다. 기존 시간에 4시가 좀늦다보니까 차들은 좀닫니다 어, 차량 수입에 비해서 도로는 아주 깨끗이 잘 되어 있고요.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? 일단 이거 기로 그래 여기 외국인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. 바닷가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얼핏 보면 외국인인 줄알수 있어. 어? 특산물 사 갖고 이래 막다니냐 중국 <웃음> 이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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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남이나 진도에 가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보시기를 그 당부드립니다. 목포에 해상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농가별 문화체험 할수 있게끔 여기에도 이칸판을 설치해 놨네요. 마찬가지 해남을 볼수 있는 옛날 사진들을 배치해 놨는데 가게 실속 있는 홍보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있 해남의 명가 음식점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영향력 있는 주변 음식점 을 사진을 찍거나 주소지 전화번호를 잘 배치해 놓았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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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도 쪽으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여객선 한 대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. 퀸스타 2, 약 52km로 52km에서 57km까지 속력을 내는 아주 빠른 여객선입니다. 제주도에서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. 늘에서 보는 퀸스타투 제주와 진도를 연결해주는.